안녕하세요 성시윤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띄어 앞차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띄어 앞차기는 띄어 차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기 기술입니다 자,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뛰어악 책이 좀 단순하지만 열심히 연습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높이의 목표물을 격파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자,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높이의 목표물을 차기 위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, 정확한 또 기술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뛰어업 차기는 처음부터는 어, 정확한 자세, 바른 자세로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세를 만들 수 있을지 먼저 저와 함께 자세 만들기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정면 동작이에요. 자 차는 발을 먼저 앞에다 두고 제자리에서 자 보조 발 끌어올리고. 자 마찬가지로 무릎을 접어서 자 반대발을 끌어올려 주고 난 다음에 발을 뻗어 줍니다. 자이 동작을 연속해서 한번 제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. 자 보조발 들어올리고 자 다음에 차는 발 끌어올려서 차주게 됩니다. 자 이때 무릎을 들어올릴 때 어, 중요한 부분은 다리를 많이 접어주는 거예요. 네, 타이트하게 접어주고 반대 차는 발도 자, 앞차기와 마찬가지로. 안에게 접어 주는 거예요. 이 높게 찬다고 그래서 이 뻗정 다리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은 착지할 때 중심을 잃게 돼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기 때문에 아, 보조발과 차는 발을 두 무릎을 잘 접었다가 교체해 주면서 뻗어 주는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한번 측면으로 보여 드리면요. 자, 보조발 들어 올렸다. 자, 다음에 접어서 차는 동작 자 먼저 제자리에서 이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도움닫기를 해서 뛰어 앞차기까지 연습하면은 멋진 뛰어 앞차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이런 뛰어 앞차기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 반복 연습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뛰어 앞차기 반복 연습 방법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차기 준비서기에서요 차는 발을 앞쪽으로 내딛고 자자 자, 먼저 보조발을 들어 올립니다. 자 다음에는 차는 발을 끌어올려서 팔을 교차해주는 연습입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보조발 들어 올리고 차는 발을 끌어올립니다. 자이 상태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들어 올렸다 교차 다시 이제 보조발이 되겠죠? 다시 반대로 들어 올리기, 들어 올리기, 들어 올리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자 보조발을 끌어 올린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자 여기서 들어 올려서 발을 차 줍니다 자 다시 이 발을 교체해 주면서 반대쪽 발을 차 줍니다 자 이런식으로 차주고 차주고 차주고 자이 방법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걸음 내딛면서 거리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. 자 차는 발을 뒤쪽으로 다 두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. 자 다음에 보조 발 끌어올려서 차주고 자이 상태로 다시 그대로 뒤로 가고 자 다시 한 걸음 내딛고 자 차는 발한 걸음 내딛고 보조 발 끌어올려서 차줍니다. 자 이런 식으로 교차 연습하는 거예요. 자한 걸음 내딛고 차주고. 바로 뒤로 빠져서, 자, 한 걸음 내딛고, 다시 차고. 자, 이번에는 어,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, 자, 아까랑 마찬가지인데요. 이번엔 좌우로 이동하면서, 뛰어업차기를 반복 연습하는 연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차는 발을 뒤로 해주세요. 자, 다음에 한 걸음 내딛고, 차고 나면, 자,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한번, 자, 차는 발을 한 걸음 내딛고, 자, 차고 나면, 다시 한번 위치를 바꿔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을 한번 함께 반복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뛰어 앞차기 배워봤는데요. 자, 뛰어 앞차기할 때도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는, 어, 자, 차고, 발을 도움 답게 하고 난 다음에, 자, 발을 딛고 교차해서 차요. 자, 이때 이 팔의 어떤 좀 위치가 몸통 안에 있어야 중심 잡기도 편하고 더 높게 뛸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좀이 부분에서 도약하면서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예. 자, 이 부분을 한번 좀 주,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다음에 뛰어 앞차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뛰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. 도약이. 자, 그런데 또 도약하면서 대부분 우리 초보자들은 차고 갈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차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목표물과 발 구르는 위치를 정확하게 잘 선정을 해서 도움닫게할수 있도록 하면 보다 좀 멋있는 뛰어 앞차기를 해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훈사범이었습니다. 이때 보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올라가세요. 어깨를 수평으로 오고 그다음에 발을 내 뒤들 때 어, 목덜미 있는 곳을 어, 뒤덮고 무릎을 펴주세요. 무릎을 아! 펴주세요. 저 그렇죠? 송판 잡는 사람 수평이 되게. 네, 잘 됐습니다.